며칠 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. 우선 한일관계에 대한 것입니다. 어, 윤전 총장은 출마 선언 당시에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를 경색시킨 것처럼 이야기했었습니다. 그러나 다 알다시피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문제삼아 수출 규제라는 공격에 나섰기 때문입니다.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판결 선고 전에 조정할 수 있다거나 혹은 판결 선고 후에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또 그런 시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. 일본의 주요 부품 소재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소재 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를 시도했고 그 결과 불화수소 등 주요 소재에 대한 제일본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.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윤전 총장의 발언에서 윤전 총장의 왜곡된 현실 인식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왜곡된 시각도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으로 언론 인터뷰 당시에 우리 정부를 이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언론인 출신이었죠. 윤전 총장의 이동훈 전 대변인은 현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그 이후로 대변인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수산업자는 현직 부장검사에게도 금품을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 경찰이 해당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제 한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이동훈 전 대변인에게 이 수산업자를 소개한 사람은 당대표도 지냈을 정도의 야권의 초거물급 인사라고 합니다.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치 권력, 이권, 검찰, 언론이 서로 공생하는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이 떠오르는데 바로 이것이 이 카르텔이 아닌가 합니다. 이 카르텔이 윤전 총장 바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. 윤전 총장은 이런 사실 전혀 몰랐었다고 라 하는데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. 윤전 총장은 자신 그리고 자신의 주변부터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